오 예스 베이비 드디어 왕을 초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드디어 왕과 왕비의 만찬 끼옷 우야 야, 야.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갑시다 근데 이제 뭐 명성 올려봤자 의미가 없지 않아요? 왕과 왕비를 초청하는데도 기만이라고 우리 지금 명성은 끝났어요 이 이상 올릴 수가 없어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거지 아유 이제 뭐 건드릴 게 없네 빨리 다음날 하자 1층 수용량이 진짜 많으니까 2층이 한참 뒤에 차야 <웃음> 미쳤다 2층은 약간 이제 비싸서 가고 싶지 않은데 1층이 꽉 차서 떠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차고 있거든요. 지금. <웃음> 와, 어 바닥 타일 새로운 걸 얻었네요. 어? 왜만칠0일 원밖에 못 벌었지? 물음표? 아 어제 숙박을 안 했구나. 어제 이벤트열었어 가지고 이벤트를 지금 확률이 어떻게 되지? 희귀가 10%, 골드가 5%야? 골드 5%가 160명이 와야 되는데?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 골드 손님들만 오는 건가? 이게? 그런 건가? 한번 해보자 해봐야 알겠지 잠들도 다잘 자네 일어나시고요 와 그러네! 다 병사들만 왔어 와렉 오지에 걸림 근데 뭘 대접하는 거지 지금? 이벤트가? 맥주랑 에이를 13골드에 팔수 있구나 모두 서빙했습니다 와 4000골드 아 근데 솔직히 이제 돈 의미가 없거든요 <웃음> 와 병사들이 와서 회식을 하네 쩐다 아 여기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병사로 바뀌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을 바꿔버리는 이벤트라니 어마어마하고 와 이제 인원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한 것 같고 와, 이제 호텔 만원씩 벌어 미친 거 아냐? 자, 이때 이벤트를 우와, 해적 모임! 우리 집행인 모임도 한적 있던가? 집행인 모임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해적 모임도 해보자 근데 조리법이 아직 안 열려서 이거 못 하는구나 그럼 퀘스트를 열심히 깨야지 하루에 12,600원 이상을 소비하래요 이거 채우면 되지 않을까 얼마 썼니? 팩도 없네?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이제 이제 더이상 고시원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카펫을 깔아주자고 여긴 파란색으로 어때 아주 고급지지? 아직도 모자라? 아, 뭘 해줘야 되냐? 이제 바라는 게 맞네. 가구 팔고 다시 배치하라고? 아니, 돈을 막 버려. 아, 이제 멋진 벤치 이런 걸로 하나씩 바꿔볼까? 됐네. 다 썼네. 아니, 여기 주점인데, 와 VIP 실도 안 쓰는 고급 의자를 여기서부터 바꿨어야 됐는데, 아, 내가 어리석었다. 그러세요? 105개의 벤치 소유? <웃음> 벤치를 더 늘리라고? 아, 이자 둘때가 있어? <웃음> 아이 선 넘네 그러면은 그냥 아예 이렇게 갑시다 됐지 이제 퀘스트 달성하고 이제 이거를 팔아 이렇게 팔고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옮기는 거죠 됐지? 오 착석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처음 게시한건데 어! 지금 보니까 랜턴에는 벌레가 꼬이네요? 난 랜턴이 더고풍스러울줄 알고 랜턴 박았는데 이거 안되겠다 오늘 밤에 싹다 인테리어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횃불이 이런 곳에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촛불로 바꾸자 그냥 촛불도 밝으니까 아.. 지금 보니까 얘네가 특수손님이네 보인다 이제 왜 적자지? 아내 의자 다 바꿨지 이제 랜턴 전부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아나뭘 팔았니? 아니 아아아 어? 아, 멋진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초로 초를 양쪽에다가 해서 더 밝게 하자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만 싹다 일단 인테리어 바꿔 여기를 완전 호화의 극치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탁자도 제일 비싼 걸로 됐다 어때 멋있지? 나머지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다 바꿉시다 오케이 다음날 꺼져! 중무장한 나에게 처맞고 싶나 어이쿠 잘못 왔구만 내일이다 집행인 모임 2층은 밝은데, 1층이 너무 어두워요. 어쩌라고! 선술집인데! 뭘또 바래! 불만이면 2층 올라오든가! 공연 <목소리> 사용량 97.9. 좋습니다. 바로 다음날. 빨리빨리 가자고. 어? 아, 오늘 이벤트 날이구나. 어, 뭐야? 에이, 도둑들이 왔어, 다. 얘네가 집행인이죠? 집행인 모이 아니, 여기. <웃음> 이 나라의 범죄자가 맞나봐요. 얘네가 일종의 처형인인 거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망나니 와쭉 나가네. 15,000원 이벤트 날은 잠을 안 자요. 사람들이 바로 다음날 갈게요. 이벤트에서 아 이제 해적 모임도 가능한데 조리법이 안 열려 있어. 재료 200번, 음료 2000리터, 평균 2.87 이제 그냥 쭉 가는 수밖에 없겠네 내가 더할수 있는 게 없어 조리법 열려면 퀘스트를 계속해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 조리법이 다 있거든요 새조리법, 새조리법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진도가 너무 빨리 빠진 게 내가 연구가 다 열려서 그래요 이거 이거 봐, 봐. 내가 이게 시작하자마자 다 열려 있어가지고 와 지금 보니까 아 언락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았네 한참 뒤에나 도마 쓸수 있고 새로운 층 언락되는 것도 한참 뒤였고 4층 열리는 게 마지막이었네 그래서 덕분에 엄청 지금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7만원 왜 근데 갈수록 돈을 버는 게 적어? 아 맞다 어제 호텔 아무도 안 잤지? 이제 내일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돈 들어오겠네요 음료수 가격 안올려요? 친가아 이게 손님이 많이 수용이 되다 보니까 500명이면 빈자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기 싹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걸로 나닛! 여기도 계속 랜턴이었잖아 빨리 다 바꿔야겠어 야 근데 게임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이렇게 했지? 진짜 똑똑한 것같아 밸런스가 난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게임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밸런스거든 디테일한 것이 바로 밸런스인데 이건 진짜 볼수록 놀라워 이거 봐와 호텔 비용 미쳤다니까 지금 퍼센트가 몇 프로지? 88% 생각보다 좀 낫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뭘또좀 추가를 해줍시다 장식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우리 침대 옆에다가 책 보라고 이렇게 둘까? 어때? 이쁘지? 점점 뭐가 많아지냐? 여기도 이제 진짜 어엿한 삼성이라니까 확률 88% 그대로인데 아 <웃음> 뭐지? 딱히 꾸며도 큰 차이가 없나보다 좀 비싼 걸 둬야지 확실히 가격을 올릴 수 있나봐 시계 어때요? 너무 고풍스러운가? 야 거울도 놔줬는데 무슨 시계까지 됐어 어? 여기에다가 시계를 놔둘까? 지금 몇 프로지? 88% 시계 어디다가 두지? 와 이거 딱한 칸만 먹는구나 되게 좋네 날로 바로 옆에다가 놓까 이렇게? 날로 바로 옆에다 놓자 이제 이거 100%로 바뀌지 않았을까? 응? 아 엥? 시계를 뒀는데 왜 그대로지? 어? 설마 이게 최대치인가? 모르겠다 음. 이 이상 돈을 올릴 수 없나봐 더 꾸민다고 해도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 다 바꾸겠습니다 와 10만원 넘었어요 아 내가 수익이 왜잘안 벌리는지 드디어 알았어 호텔도 그렇고 인원 때문에 그래 인원 인원을 내가 술 가격으로 올려서 확 줄어버리니까 오히려 이, 이윤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750명 딱 채우는 게 지금 가장 수익을 미친듯이 뽑을 수 있는 거거든 이게 그건가보다 이게 5성이면은 가격이 상한선이 있어 아무리 장식을 꾸며도 그 장식에 어느정도 상한선이 있는데 삼성도 이게 계속 뭘 꾸민다고 해서 그 최대치가 오르는게 아니라 이 사성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꾸며도 가격이 변동이 없는거 보면은 일단 이거 다 팔자 다, 다둘수 있겠지? 와 이렇게 다 까는데도 돈이 거의 안다네 미쳤다 색 안바꾸냐고요? 아우 귀찮아 귀찮아 색 뭘로 바꿔? 이게 제일 고풍스럽고 멋있어 조명은 양쪽에 초를 이제 선술집도 좀 꾸밀까? <웃음> 선술집에 조명을 좀 조금 밝게 해보자 됐지? 꺼져 약간 그 은은한 분위기가 좋았어? 좋아, 조명 다시 다빼아 근데 밝은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정도면 뭐 밝게 살아, 사람이 오아 훨씬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 야 근데 여기만 하냐? <웃음> 어? 아 여기가 확실히 VIP 느낌이 나잖아요 비교가 안돼 여기 아무리 막 덕지덕지 밝게 하려고 해도 여기만큼은 안된다고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초 VIP 공간이에요. 오케이. 수익 2만원? 꾸준히 늘고 있군요, 수익이. 이제 밑에도 다 뜯어 고칠까? <웃음> 계속 욕심이 점점 과해져. 이제 밑에 선술집도 선술집이 아니야. 음료 가격 좀 올려요. 사람 너무 많아요. 으아악! <웃음> 1500명. 됐어. 750명은 계속 유지해줘야 돼. 이벤트를 개최 200명의 골드 손님 서빙. 하루에 3 이상 3 6 0 0원이상 벌기 3 3 6 0 0원을 버는게 가능한가? 골드손님을 200명을 받으려면 이거를 달성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되나? 이벤트 열고 160명만 딱 오는게 아니잖아 더 오잖아 아슬아슬한데? 호텔 숙박까지 합치면은 될거 같기는 하다 가, 가시나요? 별? 되게 뭔가 가게가 마무리되고 남는 이..적적한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나요? 아니 하루에 33,600원을 못버네? 다음날 되면 버나? 이미 1 2 0 0원을번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거네 어? 오늘 이벤트구나 오늘 이벤트로 벌수 있나 보다 이거 이벤트 끝나면 여기 싹 갈아엎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너무 많아지면은 술값을 좀 올리는거죠 얘네 다 골드손님 맞지? 골드손님 서빙 왜 17명밖에 체크가 안되지? 뭐지? 나가면 카운트 된다고? 어디? 나가나 보. 나갔다 아 그러네 아 빠지면 계산이 되는구나 다음에 또 오십시오 어 근데 안될거 같아요 이거 200명 택도 없는데? 아 어쩔 수 없이 VIP석을 좀 좌석을 늘릴 수 밖에 없나? 그렇게까지 칸의 효율층으로 거듭나고 싶진 않은데. 이것도 아직 못 채웠고. 일단, 약속대로 여기 싹다 치우겠습니다. 레이데요. 체리 어! 돈이 어? 모자랄 수가 있구나. 돈이라는 게 모자랄 수가 있구나. <웃음> 신기하다. 아휴, 데 배치가 이따구로 돼 있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어!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여길 막자. 문을, 여기에다 뚫는 건 어때? 아니면 여기? 괜찮은데? 여기 막어. 이 하고, 탁자를? 아, 돈이 없지, 참. <웃음> 일단, 다음날, 돈을 봅시다. 어, 하루에 33,600원 오늘 벌었어? 왜 이렇게 많이 벌었어? 언제 벌었어? 아니, 아까 못 벌었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음날. 아, 아이템 판 것까지 합쳐서 수익으로 받나보다, 진짜. 이 지금 가격변 1400명? 미친거 아니야? 증가증가 증가. 하루에 65,600원 이상 소비? 아씨 어제 그 퀘스트가 들어왔어야지 쓰레기같은 아 이게 한번의 이벤트 개체로 200명이 아니구나 계속 돼있네 자돈 들어오는대로 좌석을 추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여기 말고 여기도 뚫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아닌 것같아 지금 유동인구가 너무 안좋거든요. 이렇게 열어놓나? 아니 왜 멀쩡한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다니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동선이 확실히 별로니까 유동인구가 적어지는 느낌도 들어요. 확실히 손님이 좀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서빙을 밖으로 다닌 것 같다고? 어떤 놈이 가게 밖에 나가서 잠깐 찬바람 쐬고 서빙했어 누구야 내가 만두지 않으리 수익이 왜 이래 들어오는 대로 내가 다 썼구나 아 그리고 이벤트 해가지고 호텔 이용을 안 했네 호텔 이용비가 진짜 엄청 크단 말이지 이런때보면 일단 이용률은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자돈 바로 들어왔고 부족한 거 없지 자, 이제 여기도 나중에 싹다 바꾸면 되고. 울루루룩 울루루룩 울루루룩 울루루룩. 야, 여기로 으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봐. 귀여워. <웃음> 아, 이게 확실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선이 안 조잡하네. 여기는 진짜 딱 서빙하기 위해서만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훨씬 좋은 거 같은데요? 서빙에 밖으로 다닌다고? 어디, 아직도 그래? 어? 얘네 어디가? 서빙을 왜 저따구로 가는거지? 또 희한하게 화내는 사람이 없어 아 이게 애들이 왜 이렇게 다니는지 알았다 그니까 러 이쪽 같은 곳에 서빙을 하려면은 이렇게 가야되는거 보다 이렇게 가는게 더 빠른가봐 여기를 못다니고 여기를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좌석 사이를? 테이블 사이가 아니라? 잠깐만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여기를 다 뚫으면 돼 문으로! 그래도 밖에서 서빙하네? 아 여기 서빙이 안되나보다 문 자체만으로 안되나봐 야 이거 구조 개선이 필요해 확실히 별로야 지금 <웃음> 도둑들긴 참 좋겠네요 도둑님 환영합니다 확실히 안 좋다 분노한 손님은 없는게 진짜 놀라운데 확실히 동선이 별로야 이거 이쪽 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칸씩 이제 너가갈때 됐어 실적 없으면 바로 아, 잘라요 저는 대이동 다 가로로 놓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그러네? 동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아 근데 진짜 무슨 효율충이에요? 효충이? 율한 번에 못 잡냐고요? 아 돌리는 거는 한 번에가 안 돼요 옮기는 건한 번에가 되는데 돌아가는 게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해야 됩니다 저도 귀찮아. 뒤지겠어요. 하 진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돈을 많이 뽑아내려고 해도 상도덕이란 게 있지. 손님들 수, 숨은 쉴수 있을까? 와 근데 자리가 엄청 남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남는다. 일단 서빙하는 거좀 볼게요. 꺼지고. 음악 단상 구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때까지 단상 잘 쓰고 있다가 파니까 단상 구매 퀘스트가 나온다고? 어? 사람들이 이리로 못 들어오네? 그리 지금 방법을 찾았거든요? 얘네를 내리고 한칸 옆으로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닫혀있어가지고 이 틈으로 못 다녀 여기로만 왔다갔다 하고 이번에도 망했군 방법을 알았으니까 근데 이 퀘스트를 하려면은 65,600원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냥 돈을 좀 버는 거에 목적을 둡시다 저리로 간다 어? 이 문도 왔다갔다 하긴 하네 <웃음> 음식 치우려고 자, 봐봐 이렇게 한칸 내리고 이렇게 한 칸을 옮기면 사람들이 훨씬 쉽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한 칸을 더 띄워주면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겠죠? 이제 최적의 동선이 짜졌습니다 이렇게 두면 되겠지? 조명 사이론 다닐 수 있거든요 됐다! 난 최선을 다했어. 이제 한번 보자, 동선. 음 이제 좀 사람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네! 그죠? 아, 이제 됐다. 완벽해. 이제 좀 사람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네. 아까 동선 너무 이상했어. 아, 이제 다했다. 야, 나 진짜 다했어. 이제 뭘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돈 모으는 거나 구경하자. 하루 종일 메인 코스만 서비. 퀘스트가 계속 비슷한 것들이 나오니까 좀 빡치네. 그리고 좀 퀘스트가 불합리해. 내 가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퀘스트가 아니라 왜 이런 퀘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 퀘스트들이 나와. 어, 야, 얘 때문에 동선이 이상해진다. 그냥 팔아버리자. 됐어. 아니 조명 사이로도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못 다니네요. 이게 일종의 지금 벽처럼 작용하고 있어가지고. 와 엘리트 셰프 왔다 왔어 와 다시 와 엘리트 셰프 됐네 아 얘가 지금 왔네 얘네 너 2층 아 엘리트 얘를 2층으로 쓰기엔 좀 아깝지 않나? 모르겠다 희귀손님 200명 서빙 집행인 여기 이제 더 이상 이용 안 하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모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놓지 않는 이상 여기를 안 써요. 여기가 지금 이제 동선이 최적화가 돼서, 여기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막겠습니다. What t h 막겠습니다. <목소리> 320명 다 수용하는 거 불가능할 것 같죠? 320명은 안 되는 걸로. <목소리>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제 이벤트로 돈벌 생각하면 안되겠다 돈이 <웃음> 오히려 안벌리는데? 호텔도 운영 못하고 말이야 일일손님 871명 달성? 그러면 감소했다 증가 다시 하면 되잖아 뭐야 애초에 750명이 제한인데 어떻게 이런 퀘스트가 나올 수가 있어? 정신 나가버리겠네 진짜 120 벤치 소유 하아... 싸구려 벤치로 가자 싸구려 벤치 다시 다 팔아 아니 퀘스트 목록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별로야 진짜 아나 왕은 솔직히 초대하고 싶어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고 퀘스트만 계속 늘려서 이제 왕을 초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됐거든요 다른 이벤트 다한 번씩 해보고 이제 컨텐츠 소비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맘맘메야 오케이. 드디어 새로운 조리법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를 열수 있어요. 와! 해적모임. 너무 재밌겠다. 빨리 보자. 손님 876명 달성. 가격 반동. 증가! 음료가격은 이벤트 동안 변경불가. 와! 해적들이 왔어. 허, 해적들의 파티야. 와, 대박. 근데 여기 해적 아니게 생긴 애도 있는데요? 얘? 누구지? 와선인들 복장이 되게 뭐라고 해야되지? 확실히 딱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것 같아요 와 서빙하다가 진짜 까딱 실수하면 바로 그냥 총맞는건가? 해적들이니까? 뭐 무슨 해적을 초대해? 초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와, 근데 뭔가 되게 알록달록해졌네요? 식탁이? 해적들이 아주 그냥 패션 리더야 아. 해적이라고 무조건 거적대기 입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약탈자 놈들이잖아. 장교 죽여가지고 뺏어서 입었나보지. 어, 그러고 보니까 65,600원 빨리 소비해야 되는데. 오, 240명 서빙했네. 대박. 근데 보상 금액이 4,800원밖에 안 돼. 너무 짜다. 예전엔 엄청 큰 돈이었는데. 와, 그래, 이제 여기에서. 어, 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오돈쓸 데가 없어. 그냥, 진짜 돈질을 아자 이거 안겠다 이거는 하기 싫었는데 아니 나 진짜 이렇게 해서까지 퀘스트를 해야 돼? 아니 퀘스트를 좀 목록을 쫙 뽑아놓은 다음에 내가 이걸 달성을 했어 그러면은 그 뒤에 새로운 퀘스트가 나오면 아 지금 진도가 빠르시니까 이것도 바로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퀘스트가 나와야 천천히 그게 되는데 지금 내가 엄청 하이스펙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거보다 더뭘 해야되는 그런 퀘스트만 나와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한 10만원 있어 그러면은 막 11만원 이상 소비 이런게 나온다고 꺼져 아 진짜 아까워 뒤지겠네 이거 이제 이 이후로는 아마 거의 비슷한 일들 뿐이어서 통편집이 되고 엄청 발전을 해서 이제 왕 초대하는 것까지? 아니면 이벤트 중간중간에 뭐 새로운 거 하는 거 보여드리거나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야. 으이야. 오! 또 새로운 메뉴가 열렸어요 이것도 이렇게 계산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지가 다 상세하게 나와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쎄지 않습니까? 임감님 언제 오시나? 야! 지금 보니까 성보다 가게가 더큰것 같은데요? 에? 야, 성 작아! 어떻된 거야, 이거? 원금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야, 누가 봐도 성이 지금 작잖아, 이씨! 와 성보다 큰 가게가 있다 그크로삥콩빵뽕뾱삐뺑뺑빼리빠빼빵뺑뺑 어? 모나리자 <냉보> <놀보> <으흐>. 초상화를 얻었어요 모작이지 그치 야씨 이게 어떻게 진품이겠냐 모작이지 오 어, 근데 가까이 확대해서 보니까 퀄리티가 되게 높네요 <웃음> 픽셀처럼 찍혀있을 줄 알았는데 확대가 엄청 잘돼 <놀린> 와 얘네 폴리곤 그 자체인데 <웃음> 아 이게 확대해도 그림이 안 깨지는 게 되게 신기하다. 헉, 지금 보니까 잔들도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테이스트 메이커랑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퀄리티가 차원이 달라.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만 단축키 좀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벽 같은 거 설치할 때 그리드마다 설치할 수 있게 좀 해주고 그러면은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테이스트메이커가 그 개방적인 어머! 화장실 거기서와 <웃음> 테이스트메이커 해서 딱 생각나는게 그 개방적인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거야? 기억에 남는게 그 뚫린 화장실 그거 하나밖에 없어? 와우 역시 우리 장작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식당 느낌 난다 원래 진짜 식당이긴 하지만 되게 각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 층을, 면적을 이렇게만 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이거 영역 여기까지 정도 넓히잖아요? 컴퓨터 터집니다 야 겁나 폴리온같이 생겼는데 의외로 퀄리티가 되게 높고 이 애들의 행동양상? 이런 것들이 되게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이게 많아지면은 컴퓨터가 엄청 버벅대요 이미 바텐더가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안돼! 내가 열심히 해온 우리 바텐더를 잘라야 해너 해고 바이 바이 오케이 굿. 이건 너무 쉽잖아 이벤트 개최 팔 로얄 손님 서비? 허! 나 지금 이벤트 가능해? 로얄 손님이 되네? 오! 마법사 마린 초대해봅시다 아주 흥분되는군요 드디어 새로운 이벤트 야 아니 근데 왜 이거 건너 뛰었어요? 조리법 이거 어디갔어? 야! 이게 먼저 열리고 이게 나중에 열려? 장난해? 퀘스트 목록 보면은 이게 먼저 열리거든요 이거보다 이, 이게 뒤, 뒤에 더 있어요 이게 바이킹들 음식이고 이게 멀린 음식이란 말이야 뭐야 이게 그거 아주 엉터리구만 게임이 와.. 조용하다 아이 게임이 진짜 좋은 점중 하나가 인원수에 따른 소리 증가예요 진짜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아이고 시끄러워 아 조용해 야 아래층이 시끄러우니까 3층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소리가 좀 들려요 그죠? 4층 올라가면 완전 조용하고 1층은 확실히 소리가 크고 2층은 북적일 때는 소리가 1층과 똑같은데 이제 사람 좀 빠지면 조용해지고 사람 빠지니까 3층도 조용해졌네 아 이게 이게 월 수익이었어? 어 뭐야 오늘 이벤트 하는 날이었어? 멀린 어딨어요! 멀린 찾아봐 얘야? 어 얜가봐 오! 마법사 어 마법사 멀린 징. 이어 멀린 너가 딱 봐도 엄청 눈에 띄네 대박 I am 좋아! 야 바이킹 할수 있어 이제 바이킹 테마파티 예 yeah! 여러분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침대를 2인용으로 바꾸고 싶어요 삼성자리 2인용으로 바꿉시다. 이거 팔고, 이걸 여기로 이렇게 옮기면은, 이거 둘짜리 나오거든요? 이거 봐. 어때? 이러면은, 반값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고! 레이데 좋아, 오붓해. 전혀 오붓하지 않아. 얘네 자세 봐요. 그 강목 수준이에요. 나는 절대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애매한 거리감 다음날 가격 설정 안하셔서 90이라고 뜨던데요? What? Really? 안녕하세요 really? really? 어? 아.. 서비스 해줘버렸네 이거 미쳤네 <웃음> 대출혈 서비스 <웃음> 아이, 가격 조정 너무 힘든데요? 아 예전에는 이걸 일일이 다 눌러서 가격 조정했잖아 와... 꼭 누르는 기능 없이 어떻게 살았냐나 제작분들 아니었으면 나 지금도 연타하고 있었을 거아니오 그러니까 이거 가격 설정 그냥 완전 다 동일하게 좀 하는 그런 키 없나? 시스템적인 면에 서좀 많이 아쉽단 말이지 컨트롤이나 시프트 같은 기능이 없나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단축키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여는 것조차도 마우스로 해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난 이게 앞서 해보기 게임인줄 알았거든? 근데 정식 출시야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해요 이게 더이상 패치를 안할까봐 게임 자체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포텐이 아직 엄청 많이 있거든 진짜 갓겜 만들 수 있을텐데 물론 정식 출시라고 해서 패치를 아예 안하는건 아닌데 어 멀린 형님! 어? 오셨! 어어! 어 멀린 분신술 써요! 제 가게 매출 올려주시려고 사... 여러 마리로 분신술 써가지고 와서 매출 올려주고 가시네 아, 저 코스프레야? 아, 어디서 또 지스타 이벤트 했나보네. 아, 이으. 좋아, 바이킹 온다. 자, 바이킹 형님들, 들어오십시오 저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이킹 형님들. 와. 아니, 여기 갑자기 그분이 오셨는데요? 가도부어? 뭐? 아, 크레이토스다. 맞다, 크레이토스. 크레이토스, 너 머리 자랐구나! 와 진짜 바이킹이야 쩔어 해적들이랑 바이킹이랑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 <웃음> 바이킹이 감히 해적 짓그레이 같은 놈들이 여기에 오다니! 이러면서 막 전쟁나지 않을까? 우린 자랑스러운 바다의 전사 바이킹이다! 와! 남들이 보기엔 거기서 거긴데 <웃음> 이게 가게야 전쟁터야 아 같이 합심해서 가게를 털지도? 그럴 수 있어 와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진광경이다 진짜 회식 그 자체인데요? 휴고가 불행해 내일이면 그만둘 수도 있다고 이런 이런 지원들한테 한동안 신경을 안 썼더니 오 슬한 말이야 오우 와, 좋아 그 미소를 유지해 오 재료가 열렸고요 <웃음> 드디어 왕자님 방문 미쳤다 미쳤어. 좀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면 좋겠어 좀 힘들어지기는 해도 여기가 이제 숲속이다 보니까 곰 같은 거 쳐들어와서 가게가 좀 부서져서 수선을 한다거나 도둑을 100%로 막을 수는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가끔씩 이제 좀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개최하는 이벤트 말고 아뭐 미스터리 상인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실? 막 이러면서 이제 음식 재료를 파는데 이제 사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배탈이 나거나 이제 막 병원비 물어주거나 이런거 손님 중에 먹튀 있다거나 그런것도 나쁘지 않지 처음에는 진짜 완전 갓겜이었는데 이제 후반가니까 확실히 컨텐츠 부족한게 많이 느껴져요 잠깐만 내일 왕자 오시는데요? 왕자님 오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왕자님이 오시는데 뭐가 없어? 입장하는 이벤트라거나 이런게 있을줄 알았는데 그냥 오는 손님 복장만 달라지고 왕자님 어디 계셔? 왕자님 오셨어요? 왕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왠, 왼쪽 위라고? 헉, 아 여기 있구나! 아 대박 일반 서민처럼 드시네요? 아니 이게 약간 입장 이벤트 그 약간 컷씬 같은 거 있잖아 연출씬 하.. 그런 것만 나왔어도 진짜 좋았을텐데 별 다를 게 없어서 좀 그렇네 얘가 막 갑자기 돈 뿌린다거나 막 내기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이제 뭐.. 선택지 창 같은 거 있을 거아니야와 14000원 받았어 같이. 근데 왕자 주제에 14000원 밖에 안 뿌려? 내가 지금 56만원이 전 재산인데? 처음엔 갓겜이었으나 하면 할수록 이제 컨텐츠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니 아쉽군요 왕자님 가셨네요 아무 말도 안하고 이런 싸 Mia. o 매야 e 예스 베 b 베 드디어 왕을 초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왕 초대해보겠습니다 왕과 왕비는 같이 앉을까요? 따로 앉을까요? 100% 따로 앉는다? <웃음> 애초에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정교한게 아니라 그냥 한사람 한사람 보내버리는거라서 아마 따로 앉을겁니다 랜덤으로 앉게될거니까 아나 이거 진짜 추가콘텐츠 원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복귀할 의향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겠단 말이에요 복귀하면 어 이거 키가 뭐였더라 <웃음> 와 끝이 다가온다 진짜 얼마 안남았다 바로 다음날 가겠습니다 야 드디어 왕과 왕비의 만찬 끼요옷? 이거봐 야 아무런 컷신이 없어 어? 여기 걸어오잖아 이 자식 아 왕비랑 왕자랑 아니 아, 어, 왕이랑 왕비랑 완전 따로 걸어오잖아요 남남이에요 이거 보여요? 여기 왕, 왕비 여기 왕어 근데 같은 자리에 앉으려나? 아! 다른 곳에 앉잖아! <웃음> 왕비 여기 앉았고 왕 여기 앉았어! <웃음> 별거하는 수준이에요. 이거 표정 보세요. 벌써 안 좋잖아요. 가까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불쾌한 사이라고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아니 이게 왕과 왕비... 이 이벤트가 너무 연출이 없는 게 진짜 너무 아쉽네. 아... 이게 뭐냐? 진짜 이렇게 별거 없을 줄이야. 이거 나중에 패치돼가지고 변하면 그때 꼭 해야지 그땐 좀 멋있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어, 근데 왕비는 술을 확실히 안먹는구나와 통닭을 한 번에 꿀꺽 삼켜버리는 사람색 낙? 세... <목소리> 나가? 통닭이 입에 안맞았어요? 왜왜가 왜 그냥 갑자기? 와, 왕비 혼자 먼저 자리 뜨고 왕 여기서 계속 술 마시고 있어 <웃음> 어떤 뒷사연이 있는거야 이거? <웃음> 너무 궁금하잖아 아 욕해서 나간건가 내가 욕해가지고 오, 이제 우르르 나간다 비너스의 탄생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지금 다 끝났고요 자 이렇게 멋있게 딱 장식하고 이 게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플레이했는데 갈수록 컨텐츠 부족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앞서 해보기였으면더 기대를 많이 했었을 텐데 만약에 패치가 안 된다면은 그냥 저냥 한 게임으로 제 머리에 남아 있겠죠 그래도 경영 게임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게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패치가 되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다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태번 마스터 여관 마스터 게임이었습니다 노과 종용